여러분, 날 잡았구나? <웃음> 마르카프카, 우리가 여기 오는 것도 네 계획에 있었겠지? 계획이 아니라 미래야. 우리는 무수한 미래의 가능성에 간섭해 가장 좋은 미래를 현실로 만들지. 우릴 띄워줄 거 없어, 웰트. 스텔라론 헌터도 운명의 노예일 뿐인걸. 가장 좋은 미래? 누구한테 가장 좋다는 거지? 너인 남을 생각하지도 않잖아! 우주 전체라고 한다면 믿겠어? 당연히 나지 나부의 장군한테 데려가도록 하지 스스로가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해 장군이 판단할 걸세 그건 안 되지 난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기 싫거든 시간이 많지 않으니 빨리 해안 그럼 너무 늦을걸? 어, 보잘 것 없지만, 네 일거수일투족 일찍이 법안의 점괘에 있었어. 태복사 부현 이 악당은 내가 섭취한다. 열차팀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예견에서 봤었다고 해야겠죠? 본좌는 선주 육강류 중의 하나인 태복사 태복, 부현입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손님께 좋은 수를 대접하는 것이 도리이나, 천. 지. 인. 세 박자가 맞지 않으니, 잠시 미룰 수밖에 없어요. 본론부터 얘기하도록 하죠. 넌 무슨 말인지... <웃음> 본주가 말하는 방식에 의견이 있다면 직접 말씀하세요 우리는 경원 장군의 부탁으로 스텔라론 헌터를 잡았다네 태복의 도움은 고맙지만 우리가 직접 장군께 호송을 아닙니다 분주에게 장군님의 그 여자랑 같이 안 가도 되는 거야? 장군님 마음씨가 좋으시네 알겠군 그러나 장군께서 어? 아 진짜 이런 건 미리 알려주면 어디 덧나나? 우리는 절차를 늘릴 생각은 없어 그러죠 급한 일인 지금 바로 신문하면 안 존자가 있는 때가 되었으니 출발해야 합니다